왔다, 왔어 진행자 왔답니다. 오늘은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본문 리에 있는 진인폭포를 가보겠습니다. 아, 지금 공사가 한창입니다. 뭐냐면 여기 오토캠핑장, 아, 야영장, 그리고 주차장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들어오면은 이렇게 넓은 곳이 마당이 있습니다. 여기서 좀 나중에 공견도 할수다 이게 예, 스카이워커 있어가지고, 이게 옛날에는 없었어요. 옛날에 없었는데, 이거 공사를 해서 좀더 가까이 건접해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아, 쭉 이제 스카이워커를 쭉 걸어서 들어가서 하늘에서 제인 폭포가 과연 어떻게 생기다 한번 보겠습니다. 제인 폭포는 폭포입니다. 근데 여기 제인 폭포는 제인이라는 이름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아, 드디어, 어쨌거나, 폭포가 나왔습니다. 물이 많이 말랐네요. 저숲속해 깊숙이 보이는 저 폭포가 제인 폭포입니다. 제인 폭포는 이게 하나의 전설이 있습니다. 원래 이 제인이라는 사람은 여자가 아니고 남자입니다. 이 줄타기의 맹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에 아름다운 부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부인을 보고 이골수령이아 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줄타기 명수였던제인을 죽입니다. 그래서 부인이 이 남편의 복수를 위해서 이 골수릉에 코를 꽉 물고 그냥 폭포를 뛰어내려서 자결를 했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렇게하여 그 이후로 이 폭포의 이름이 제인 폭포로 명명이 네, 되었고 지금 그 제인 폭포 바로 앞에 가면은 쫙 마을이 있는데 제인 마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폭포 위로는 이 용소가 있고요 용이 이 하늘로 또 성천했다 하는 그런 좌 뒤쪽이죠 뒤쪽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제인폭포 네, 수량이 원래 이게 엄청납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예, 옛날에 한 4, 5년 정도 전에 제가 갔던 사진 한 장, 두장 정도는 함께 들여드 볼게요 제인폭포는 오토 캠핑장 햇기 이쪽에 야영을 할수 있도록 습니다 뭐, 라이언 캠핑장도 있고, 파라빈 캠핑하면서, 뭐, 놀이터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여기 이제 인터넷 사이트에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오토캠핑장 제인폭포 오토캠핑장. 그래서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 여름에, 왔다 가면서 만족을 많이 한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제인폭포 옆에 저으 보면 주상절리. 엄청나죠? 이게 원래 화살이 폭발해서 뭐 식으면서 아 저렇게 된다고 하는데 여기 아마 폭포가 생기면서 수없이 많은 세월과 함께 깎이고 깎이고 빗물에 깎이고 폭포에 깎이고 해서 저렇게 아름다운 곳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 제인폭포는 움푹 피었어요 아주 멋있습니다 저 밑에 접반시설공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는 이렇게 스카이뷰, 스카이워커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편안하게 보실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스카이뷰도 지금 보면 은 앞에도 있고요. 뒤에도 있고 두 개가 있습니다. 물론 저두개 있어가지고 사람이 많을 때는 <웃음> 복잡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죠. 보기 힘들 수도 있는데 주상절리 한번 보세요. 제인폭포의 이 사진이 제가 5년 전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물이 엄청나죠? 지금은 가뭄이 있었어서 지금의 사진입니다 이거는 예, 네, 그때는 물이 많았습니다 아래 밑으로 물이 줄줄줄 내려가요 그리고 저 원래 밑에는 지금 공사하는 쪽 그쪽에서 위로 강을 거슬러서 스카이뷰가 없을 때 스카이 워크가 없을 때는 그슬로 올라와서 구경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에 물이 많으면 제인폭포를 구경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아주 시설이 좋아졌죠 요즘은 정말 절경입니다 엄청납니다 자 이렇게 아름다운 제인폭포는 얼마나 크냐 그 길이가 100m 제인 폭포의 길이가 100m, 넓이가 30m. 그리고 제인 폭포 위에서 아래까지 떨어지는 저 물줄기의 길이가 18m나 됩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이 제인 폭포 하나로 이 주변에 지금 저반 시설 만들고 있는 공사장입니다. 저게 저 물이 많을 때는 저기못 올라옵니다. 그렇게 해서 저거 쉽게 건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걸 제가 잠깐 보여드립니다. 아 여러분들이 가실 때는 아마 공사가 끝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제인폭탄는 이미 입소문이 나 있죠 오토캠핑장, 뭐 버스를 개조해서 만든 그런 또 캠핑장도 있고요 라이언캠핑장, 뭐 카라빈이라는데 캐비나스 등 거리터도 있고요 아주 주차장도 잘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새롭게 단장하고 있는 야영장 주차장 그리고 캠핑장 그것이 지금 공사 중이죠? 여기 이쪽에 공사 중이고 지금 저 뒤쪽에 지금 보이는 저곳이 바로 한탄강 댐입니다.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인폭포 가기 전에 있는 곳입니다. 오늘 왔다와 함께 제인폭포, 제인폭포를 멋있게 감상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